이번 시간은 인스퍼레이션의 포인트 중 하나인 스키트 플레이트를 산타페 TM에 장착하는 작업입니다. 산타페 TM에서 인스퍼레이션으로 변경을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정속 대로라면 프론트와 리어 범퍼 그리고 양쪽 도어 가니쉬와 안개 등도어 캐치 등 매우 많은 부분을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다 교체하려면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럴 땐 인스퍼레이션의 메인 포인트만 변경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제품은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색까지 완료된 완제품입니다 가격이 좀 사악하긴 하지만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흠집을 방지해 줍니다 조심스럽게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프론트 스키드 플레이트를 탈거하고요 인스용 스키드 플레이트를 장착합니다 산타페 TM에 인스용 플레이트를 달 경우 가공 작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산타페 TM과 인스프레이션 범퍼는 완전히 다른 형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공 및 고정 작업이 끝났으면 범퍼를 다시 장착 후 차량을 리프팅해 양쪽 사이드 부분을 볼트로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차례입니다 기존 스키드 플레이트를 탈거합니다 고정나서와 핀들을 모두 분리해 탈크가 가능합니다. 응? 신품의 센서 가니쉬를 이식 후 고정 볼트로 잘 체결해 주고요. 분리의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인스퍼레이션 스키드 플레이트로 교체되니 외관이 더욱 와이드하고 볼드해졌습니다 오늘 작업한 차량은 산타페 TM이지만 사이드 가니시 등을 조작한 차량입니다 스키드 플레이트까지 바꿨으니 얼핏 봐선 이게 TM인지 인스인지 구분이 어렵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한눈에 봐도 확 달라진 게 느껴지니까요 감사합니다